어 탕수육 냄새 난다 아 편집자 갔다 와줬구나 우리 편집자 짱이야 여러분 우리 편집자 음식도 잘해요 우리 편집자 편집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개좋아요 여러분도 편집자 두면서 그 조항에 넣어내세요 음식 할줄 아는 사람 집에 항시 상주할 수 있는 사람 조건 넣어두면 그런 분 와요 아따 청소도 해줌 아 몰라 아 몰라 나 앉아서 밥이나 먹어야겠다 와난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우리 편집자 센스있게 찍 먹으러 갔다 줬죠? 왜, 왜 다이어트할 때 이온 음료 먹는어이어 배가 좀 차구나 저 눈쟁이님 아들로 살면 안 됩니까? 밥 굶지 않고 먹을 수있것 같은데. 음? 와, 와, 와, 와 마이크 꺼주세요. 음. 아니 마이크 좀 꺼주세요. 지님시키면도 수제 짜장는니까아니까시니시킨겁니까시시키거 시키는 시켰는니까 시키는 니시켰습니다 시키는 니다 시키는 니다 시키는 거니까. 시키는 두니까시니내 카드로 결니 <웃음> 드디어 편집자님 드디요 편집자님 지금 어드네요내카드네요 카드네요? 결? 길림성 드디어 네? 편집자님 편집자 <웃음> 편집자님 원래 그래야 자요내디드 <돼요. 웃음> <웃음> 맛있게 먹었는데 내 카드였네? 내아 나도 비싼 걸로 양장비막 그런 거시아요 봐봐 내아드 내 보여 줄게. 나림괜 <웃음> 16,000원. 내카드였어 어쩐지 맛있더라. 어쩐지 내 돈이었어. 어쩐지 맛있더라. 맛이 있어. <웃음> 몰래 결제해서 먹는 음식 꿀 맛이잖아. 마테러의 국수다. <웃음> 이아도아하하하억울하신가 봐요. 저기 저게 현실 나중에 봅시다. 편집장이 편지, 나중에 봅시다. 어디슨아어 어디 보시겠다니까 정말 기네요 어, 사실 베란다. 이 먹은 걸로 칩시다. 하아 킹 종류 형 아니, 반 이상 아셨잖아요 어딜 봐서 2천 이천... 아니, 아니, 아니, 아0 아니, 아니, 아아아만아0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니아드 아니, 니 아니, 아니, 아니, 니 한좀 드릴? 오편요자개밖개에 밖에 어요안 되겠다. 와우. 요 3개 밖요 3개 밖에 오늘 요 밖에 어요안 되겠다. 요 3개 밖에 없어요. 3개 밖요 밖에 없어요. 3개 밖에 없어요. 3요 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편집자님은 야외 지침 찬스에 걸리셨습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이게 찬스가 아닌 거 같은 기분이 축하드립니다. 안산 적역수님 혹시 편집자 <웃음> 필요하신가요? 어? 저분은 편집자 고용할 정도로 그게 안 되십니다. 저붕대 8개, 구강 8개. 음? 교401 <목소리> <목소리>